안녕하십니까 6월 30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기관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소식에 부진했는데요.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며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 으로 등락했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개별 기업들의 실적 결과 등으로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된 부분도 특징인데요. 대형 기술주 필수 소비제 위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유는 가솔린 재고 감소 전망과 달리 260만 배를 증가한 점이 하락 요인 되었네요.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강하며 긴축 리스크가 있지만 인플레이션 안정 실패가 더큰 실수라면서 양보할 수 없는 연준의 정책 의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경기 침체가 지속될 수 있음에도 충격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까요? 연준의 입장으로 볼때 앞으로도 시장에서 약세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72%, 매도 28%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21% 매도 79%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67% 매도 33%로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은 앞으로도 연준의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나 시장은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다싹은 11,300포인트와 12,1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04달러와 114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90달러에서 1,86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참여하시기 전에 실적 관련하여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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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차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